안녕하세요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네자 커플 지옥이고요 네, 솔로 흥해라 예예 yeah.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들을 위한 유튜브의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죠. 자, 유튜브 스티커 봉지에 유튜브 스티커가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. 자, 이걸 한번 이제 꺼내 보도록 하죠. 유튜브 어, 안에 또 조그만 상자, 유튜브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. 어이 유튜브 막 열어보니까 아이 안에 선물들이 있었구만. 어 텀블러 보이고 뭐 이거, 이거 등. 이 유튜브 쇼츠를 영상을 올리면 준다고 해가지고 쇼츠를 좀 올렸었는데 이렇게 등을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작네요 음, 저리 지우고 이거는 뭐 열쇠고리 같은 거 이거는 텀블러 잘안 빠졌어요. 이렇게 생긴 조금해요 텀블러도 상당히 조금 합니다. 음, 차갑고 딱딱하네요. 네, 텀블러 하나 더 있습니다. 네, 두개 받았어요. 그리고 유두바, 스티그 음, 필요 없고요. 오, 이거는 음, 뭐지? 이건 이거? 약간 옷 같은 건데, 열어보고... 유크타 게임 대전. 이름 딱 적혀 있고 뒤에 유튜브 크리에이트 타운 하이프 스쿼드 슈퍼 리그 뭐 적혀 있고 앞에 유크타 게임 대전이라고 이렇게 뭐야 이거 무슨 마크 같은 거 박혀 있습니다. 오 이게 그 유튜브 바람막이. 105에요 제가 110을 입는데 작습니다 남보 2보 음네 작아요 작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유튜브 바람막이랑 텀블러 텀블러는 두개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등 등. 아까 있었던 등이고요 색깔이 두종이예요 등이랑 유튜브 스티커 열쇠고리 같은거 그리고 유튜브 티셔츠 이렇게 받았습니다 끝 그럼 다들 즐거운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되세요